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비만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된지 오래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비만이 개인의 고민이나 다이어트 문제쯤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만은 개인적인 문제 아니고요. 사회적 문제이고요. 상업적인 이유로 이용당하면 안 되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건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은 상태라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나쁜 습관에 의해서 축적이 되는데요. 비만세포는 갑자기 축적되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평소 안하던 운동이나 평소 안 먹던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어요. 결과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도 깨지고 호르몬이나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평소 안하던 뭔가를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지방세포가 필요하지 않게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세포가 오랜 기간 동안에 내 몸에 있었듯이 그것을 다시 내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오랜 시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인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해요. 지방의 세포수가 많다던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몸 안에 과도한 양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과는 달라요. 몸의 구성, 즉 체지방률이나 근육량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몸이 뚱뚱하지 않더라도 마른 비만이 될수 있어요. 요즘에는 비만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비만 여부나 어떤 상태를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데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 결과에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치가 절대적으로 믿을만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생체전기저항측정법인 인바디는 굉장히 손쉽고 간단하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오차범위가 10에서 30%나 돼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변동폭도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100% 신뢰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일 측정기계에 오차범위가 없다고 했을 때 100% 신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나 지방의 양 이런 것들만 측정할 수 있지 그것들의 질을 측정하진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근육량이나 지방량이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근육의 질이나 사용 패턴이 나쁘면 그런 상태로 계속 운동하는 게 몸에 손상이나 부담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체 한 부분에 집중이 된다면 체형이 불균형하고 기능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수치를 너무 믿거나 연연해 하지 말길 바래요 비만에서는 지방의 수나 크기가 중요한데요. 지방세포의 수는 어릴 적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장기에 운동이나 식습관,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방의 크기는 성인이 돼서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기에 어떤 운동이나 식습관, 어떤 생활습관을 잘 길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운동, 생활습관,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좋아요, 구독. 다음 시간에는 지방세포를 크지 않게 하는 방법과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